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 6화 어떻게 보셨나요 서인호와 최승희는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로이킴과 전소라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먼저 로이킴은 차정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서인호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전소라는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이 잘못 본거겠지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목격했는데 잠시 묻어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소라는 현재 독보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런 그녀가 서인호의 나쁜 장면을 확인하고 바로 폭로를 해버린다면 본인의 의사생활에 매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소라는 나쁜 심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큰 야망을 가진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도교수의 불륜을 폭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전소라는 곧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전소라는 차정숙이 환자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진심을 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화에서는 오창규 회장의 감사 인사를 들었고 6화에서는 차정숙이 어느 남자 환자의 몸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살릴 수 있던 것을 보았죠. 그에 대해 전소라는 아주 시크하게 차정숙을 칭찬했습니다. 전소라는 겉모습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칭찬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는 멋진 모습이었는데요. 전소라는 이제 서인호의 나쁜 장면을 확인했고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서인호가 차정숙의 남편임을 알겠죠. 전소라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정숙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도 상대가 차정숙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최승희와 불륜님의 더욱 분노를 하게 되죠. 전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못본척 넘어가자니 착하고 성실한 차정숙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폭로하자니 본인의 밝은 미래가 순식간에 어둡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전소라는 결국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이유첫 번째로는 후배인 차정숙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환자도 돌볼 수 있다는 훌륭한 직업 윤리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소라도 혹시 미혼모의 자식일 수 있다는 가정인데요. 전소라는 치킨을 먹는 중에 책임감 없이 임신을 시키고 도망가는 나쁜 남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었죠. 단순한 대사였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복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전소라가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차정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전소라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활약할지 감이 오시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차정숙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